안녕하세요 승범이 형입니다 벌써 열번째 영상이네요 도형으로 영어 정복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어 문장을 받아들일 때 영어 문장은 동사 위에 이렇게 문장을 올려놓는 형식이라고 이해하면 좋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앞에 9개의 영상을 통해서 뭘 우리가 공부했냐면 동사라는 거는 뒤에 따라오는 말들과 함께 어울려서 뜻이 완성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following verb 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는 문장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필요하면 조동사라는 걸 꺼내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오늘 그 조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조동사 이거 문법 용어잖아요. 자, 이게 과연 타당한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용어, 이 용어의 정의라는 건 사실 두 가지 요인이 맞아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적합성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조동사가 조동사를 이해하는데 적합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죠. 다시 말하면, do, did, will 하면요. 우린 다 조동사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꺼내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바뀌기는 힘들지만,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보통의 용어, 보통의 단어들은 요 사회적 합의만 이루어지면 충분히 써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공부, 학습, 뭐 연구, 논문 이런 걸 위해서는 요 적합성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대학원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이제 처음 연구나 논문을 이제 쓰게 되는 그 대학원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개념인데요. 뭔가 연구를 할 때, 즉 공부를 할때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면요. 제대로 그 방향성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뭐 한국의 대학원생들은 적합성을 타당성 그리고 이제 사회적 합의라고 얘기했는데 신뢰성 이라고 이렇게 배워 오고 있어요 근데 되게 많이 헷갈려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좀 용어를 바꿔 보려고 해요 뭐냐면요 이 조동사를 동사의 성격 이란 용어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데 적합성이 훨씬 나아지고요 사회적 합의는 어차피 우리 요 유튜브 채널 내에서만 쓰면 원만하게 쓸수 있으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1번째 영상 12번째 영상을 쭉 보시다 보면 제가 왜 조동사를 동사의 성격이라고 용어를 바꿨는지 더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자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동사는 요세가지 모양이 존재해요 일반적인 동사 모양 원래 동사 모양이 있고요 3인칭 단수 동사라 그래서 뒤에 s 를 붙여요 그리고 과거형 동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바꿔볼 수 있냐면요. work, do work라고 바꿀 수 있고요. works는요. does work라고 바꿀 수 있고 worked는요. did work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 꺼낸 do, does, did가 바로 동사의 성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조동사라고 부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do는 그냥 동사라는 표시를 하는 거고요 does는 3인칭 단수의 의미를 나타내고 did는 과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봐요 다 동사의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사에서 동사의 성격을 꺼내면 뒤에 있는 건 그냥 원래 동사 모양만 남아요 그러니까 동사의 의미만 남는다는 뜻이죠 자, 조금 더 연습해 보면 go 하면요 do go goes 하면요 does go went 하면요 과거잖아요 그러면 did go를 이렇게 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사를 동사의 성격과 동사의 의미로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게이 영상의 목적이에요 그럼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Paul works here 폴은 여기서 일해잖아요 그러면 저 works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Paul does work here 자 이렇게 works에서 does를 꺼내고 워크를 그냥 남겨놓는 감각을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걸 어디에까지 써먹냐면요 폴더 e 워키는 요 히더스 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어요 폴이 히가 되고 예 워크스 라는 건 그냥 더의 동사의 성격만 나타내 주는 거죠 또 다른 예문으로 볼게요 폴앤 제니 플라이트 카나다 이건 뭐냐면요 폴과 제니는 캐나다에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꾸 go로 쓰려고 하니까 fly to라는 단어를 못 쓰는 건데 영어식으로 그냥 쓰면 그냥 Paul and Jenny fly to Canada라고 말하면 되는 거고요. 굳이 이걸 우리가 한국말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괜히 한국말로 바꾸면 Paul and Jenny Go to Canada by plane인데 이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영어식 사고로는 비행기 타고 가는 건 Fly to가 더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우리말로 자꾸 번역하려는 습관이 오히려 우리의 영어를 좀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한 훈련을 우리가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문장으로 돌아와서 볼게요. 이번엔 yesterday를 붙였어요. 그러면, Paul and Jenny fly to Canada yesterday. 틀린 거죠. 왜냐면, 과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fly의 과거가 뭔지 아세요? 초보자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팁을 드려볼게요. 이럴 땐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요. fly의 과거를 모르니까, 그냥, Paul and Jenny did fly to Canada yesterday라고 말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뭐 강조라는 우리 말로 우리가 배우긴 하지만 원어민들 앞에서 얘기하다 갑자기 과거형이 생각 안 나면 저렇게 말을 하면 돼요. 그럼 원어민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fly의 과거형 몰라서 이렇게 얘기했지라고 말할 원어민 없어요. 그냥 아 하면서요. 그 원어민이 어쩌면 flu라는 정답을 말해줄 수도 있고요. 또 우와 이 친구 영어 좀 보통의 한국 사람과는 좀 다르게 쓰네 라고 인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냥 하나의 작은 팁이고요. 자, 그러면 Paul and Jenny flew to Canada yesterday라는 문장을 보면 이젠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야 되냐면 그냥 가볍게 they did 하면서 줄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엔 좀 어려운 문장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이이 문장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긴 문장도 저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걸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The university Where I used to work needs many international students to keep it globalized. 자, 이거는 뭐 뜻은 알고 지나가는 게 좋으니까요. 아, 내가 일했던 저 대학은 많은 유학생들, 국제 학생들이 필요해 그 학교가 어, 계속 글로벌화된 걸 유지하려면 아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자꾸 좀 버벅대는데요. 자, 아무튼 그런 의미예요. 근데 저걸 해석하는 능력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런 것들은 이제 저랑 차차 배워나가실 거고요. 뭐냐면 저긴 문장에서 제가 아까 꺼낸 것들처럼 여러분들도 할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저긴 문장을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it does라는 말이 툭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이게 우리가 보통 그 중급자라고 여겨지는 분들도요.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급자분들이 가끔 이상하다 영어를 아무리 공부해도 왜 이렇게 늘지 않지라고 말하시는 분들 중에 어쩌면요 이런 기초적인 거에 해당하는 것들이 정리가 덜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내 몸에 체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가 늘지 않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영어는 이렇게 아무리 긴 문장도 자 does, 동사의 성격이라 그랬죠. 그리고 it는 사실 주어의 성격을 대신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문장은 결국 주어의 성격과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문장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개념은 되게 중요해요 특히 우리가 지금 동사의 성격을 꺼내는 걸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건데 자 그런 감각이 자유롭게 생기면 뭐가 좋아지는지 한번 예시를 볼게요 물론 뒤에 다룰 내용이지만 여기서 아 그래서 이런 이런 감각이 뒤에 이렇게 적용이 될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자 아까 본 문장을 계속 사용해 볼게요 자이 문장에 만약에 다른 문장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자. 내가 일했던 대학에 뭐 많은 유학생들이 필요해 그리고 그 대학은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여야 해 그래야 이제 글로벌화된 걸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앞에 문장 더 university로 시작하는 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전부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나 t 니 l 럴소라는 표현을 써요.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적용되냐 보면요. 나 러니라는 건요 사실 니드라는 동사 즉 영어 문장에 저 기둥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러는 그러다 보니까 영어 문장 전체를 설명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서 이나 러니가 강조되려면 맨 앞에 써줘야 되는데 이나 러니는 결국 니즈를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니즈와 함께 있어야 되지만 니즈가 움직일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움직이죠 왜냐면 문장을 지탱하고 있는 동사잖아요. 자, 그럴 때뭘 꺼내면 되죠? 맞아요. 동사의 성격인 does를 꺼내면 돼요. 그러면 not only does가 이제 꺼내지고 needs는 동사의 의미만 남아서 원래 동사 모양 need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not only does the university where I used to work need many international students but also has to accept their cultures to keep it globalized. 길죠.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룰 영어 문장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긴 문장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결국 뭐냐면 needs라는 그 동사에서 does라는 동사의 성격을 자유롭게 꺼낼 줄 아는 능력이 있냐 없냐로 저 문장을 이제 작문을할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동사에서 동사의 성격을 분리해내는 거 꺼내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아시겠죠? 자 이렇게 꼭 어려운 걸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 이것도 연습을 해야겠죠. This bus goes downtown. 이 버스는 시내로 들어가 뭐 중심과 번화가로 가는 버스야 라는 문장이잖아요. 이것도 물론 goes에서 does를 꺼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this bus does go downtown이에요. 이 원리로 의문문을 만들 수 있어요. 뭐냐면요, 의문문은 동사의 성격을 맨 앞으로 보내면서 의문화 시키는 게 영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does를 앞으로 꺼내는 거죠. 그래서 does this bus go downtown? 이런 문장 의문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분리되는 감각을 또 키워놔야. 부정문도 만들 수 있어요. 부정문은요. 동사에 바로 못 붙이고요. 동사의 성격에만 n o 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this bus does not go downtown이라는 이제 부정문이 만들어지고 does not은 doesn't로 이렇게 줄였을수 있겠죠. this bus doesn't go downtown 이렇게요. 자 이제 조금 더 가볼게요. 자이 문장 기억나시죠? you told me that 5강에서 배웠던 문장 형식이었어요. 자, 이것도 told가 과거죠. 그러면 d i d t e l l 로 이렇게 바뀔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문으로 하려면 d i d you tell me that 너 나한테 그거 말했었냐 라는 의문문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근데 우선 you told me that 이걸 복습을 한번 더 해보면요 that을 말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앞자리로 w a t 을 보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what you told me 네가 나한테 말한 무언가라는 구문이 완성되고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처럼 느껴서 문장에 넣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I wonder what you told me 난 궁금해 네가 뭐라고 말했는지 자 궁금하면 그냥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자 What you told me를 직접 의문문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앞에 과정을 통해서도 또 이게 뭔지 구문이 이해되셨으니까 그두 가지 원리를 합치면 돼요. You told me라는 이 문장 구조를 의문화 시키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 Did를 you 앞에 꺼내기만 하면 돼요. 그게 What did you tell me라는 의문문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대화를 이제 시도해 볼수 있는 거예요 뭐 물어봐야 답이 오고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 되게 그래서 기쁜 날이에요 그러면 이걸 오늘의 문장으로 할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급하게 가지 마세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보라면 혹은 중급자라도요 뭐가 오늘의 문장에 적합하냐면요 자 당황하지 마세요 I do가 오늘의 문장이에요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you do 그리고 he does, she does It does. 이게 완벽하게 내 입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입에 계속 소리를 내어보기는 하는데 와 저기 되게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네. 그러면요 그냥 이, he works hard라는 말을 해도 되지만 그냥 줄여서 음 he does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라는 거예요. 내 몸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이요. 그리고 당연히 복수 형태도 익숙해져야 돼요. we do, they d o o 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문문으로 만드는 건 이렇게 순서를 바꾸잖아요. Do I? Do you? 이렇게 바꾸잖아요. 이게 완벽하게 익숙해져야 돼요. 특히 자 Does she?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Does she? 자, Does she? 하는데 내 입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허락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다면 필히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이 문장, 여기 나와 있는 저 오늘의 문장이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익숙하지 않다면 영어를 팍팍 시작할 수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걸 오늘 오늘의 문장들로 할게요 그러니까 급하게 가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 바로 보지 마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저것들 있잖아요 결국 영어 문장은 다 저걸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이 영어 문장의 시작에 꼭 익숙해지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시고 꼭 연습을 하고 다음 영상을 보세요. 이렇게 따라오시다 보면 아 보글리 씨가 이래서 다르다고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아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